아, 노이동산 뭐 아, 마지막 와본데 언제 있냐? 저한 3년 전이 에버랜드가 있었죠. 아, 그럼요? 아, 다 타죠? 커피 광고처럼 해주세요. 여기 뭐리 맛있니? 노으 mm -hmm. <웃음> <preview CIANO> 싫어! 소리 질러! 이다카! 봤어? 봤어? 아, 저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아, 오늘 빈센조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두리레 네. 여기 둘이... 네. 너무 좋아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지금 마음껏 촬영 중입니다 저는 황민성이라는 은행장, 신광 은행장이고요 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을 하고 있고 또 중기현과 또 호흡을 맞추면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머리띠는 어... 제가 호랑이를 닮았잖아요 호랑이 머리띠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사람도 쌀쌀하고 하는데 현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한해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센조는 2월 20일에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3월 달에 뵙겠네요 여러분 곧 봤나요?